다 <소독한 스시지> 근데 어떤 걸선택하시든지 그거는 네. 자유예요. 세세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에 다섯 번 아.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연습할 단한 번씩 그래요. 발 선생님 5단발 선강님 아, 땡. 아.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두 번째. 그래. 단발선광님 5단발 선생몇5몇조몇생님조단발 선생님 6단6선응원해단발 선생님 5단 자 한번 두번 오! 6점 6점. 세상 신공. 5점이다. 5점. 연습입니다. 지 연습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웃음> <우와> <웃음> 대박이네요. 대박. 진짜요. 입니다 1초. 1초 원해 주세요. 1초 응원. 우와. 도전! 세워.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몇 주니까 여기... 연습입니다. 이제 도전합니다, 도전! 아두 번! 아! 아깝네요! 도전입니다, 도전! 마지막 다섯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번 마지막, 마지막 모두의 시선이 집중돼 있어요 룰이 어떻게 되냐면 두 분이 정하셨어요 같이 던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여기에서의 선물은 처음처럼 까피코하고 우리 헛개 우리 숙취의 소재 같이 드릴 겁니다 아.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웃음> 계속할 거 <바꿔>. 계속할 <웃음> 셋자 이번에도 안 되면 한 분이 계속 도전하시는 걸로 자 하나 둘셋와 <웃음>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경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1조가 관심이 없네요. 1조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일조났죠 여기다 1조 여기? 2조 드릴 거예요. 1조 들어가자. 다 넘어갈 거예요. 이제 보답할 듯. 오아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여기 2조, 3조, 두 번째. 네. <목소리> 연습이었네요. 자, 전도전입니다 도전. 어, 낮아, 4조 때 네. 5조다. 5조. 박수 오세5조 도전. <목소리> <목소리> 6조, 5, 6, 6조. 오 도전. 오! 1조, 1조. 에도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조1등 1조. 1조. 에조 1조. 1조. 1 영수증 한 번씩만 챙겨봐주세요. 영수증이요. 12월 내에서 전자영수증이든 종이 영수증이든 괜찮아요. 가장 높은 금액과 가장 낮은 금액에 있는 속해 있는 부에게 스티커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경태령님이 성형외과에서 180만원을 주셨어요 12월 만이요? 180만원. 180만원? 네파에서 어, 182만 9천 2백원을 사용해 주셨어요 아, 환불 아니야 환불? 환불 볼게요 환불 환불, 없어, 환불, 없어. 어, 환불 없어요 환불 아, 없어요 180만원 넘어가시어 여기 아, 도독자도독자 아, 아, 아, 아, 280만원! 아. 대단하게 여기는 오신데 여기도 l h 이야 패션을 <웃음> <웃음> 다. 어, 원래 예. 패션 브이비라 음, 아, 대박이네요. 280만원. <웃음> 어? 280만원. 280만원. <웃음> <웃음> 제외하고 그러면 7조, 7조. 그러니까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 먼저 여쭤볼게요 최저라고 하시니까 2,000원 900원 500원 500원 500원 있어요 500원. 500원. 500원 볼게요